자저희 지금 밥먹고 어, 수원 화성 저희 집 앞에가 바로 수원 화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원 화성을 좀 구경도 할겸 그리고 저희가 오랜만에 같이 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재밌는 걸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찍어볼 겸 극초저예산 커버 뮤비 같은 걸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나왔고 저희 이제 밥값 하러 가야죠 그래야 서되는 떠남 떠나는 남자들을 주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궁극적인 목표요?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웃음> 목표 있죠? 그냥 강제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웃음> 저 깃발은 무슨 뜻이죠? 아 저거는 <웃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 궁금한데 저희, 근데 아니 근데 저희 떠남의 본질을 좀 알려주세요. 떠남이요? 지금 이제 시작하잖아요. 떠남을 이제 <웃음> 저희가 뭐, 뭐 한두 해안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누가 뭘 하든지 서로 항상 붙어 있는 그런 거라서 사실 채널 채널 운영 먹튀 뭐 이런 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웃음> 걱정 못하세요 모든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망갈 <웃음> <서로 웃음> <좋아할 웃음> 곳이 없잖아요. 이거 네. <웃음> <웃음> 어찌됐든 저희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창기가 아니고 거의 뭐 거의 뭐 그거죠. 그 하느님이 창조했던 그 시식이죠 지금. 진짜? 그, 그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지금 일단 뭐 아무것도 없어요 수익도 없고 구독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욕심보다 일단은 저희가 할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 뭐든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죠 재밌게 재밌게 해야 돼 재밌게 그죠? 어디죠? 입구가? 올라갈 근데. 수 없나요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 가볼래요? 네네 네, 그러면 서, 시, 수원 시내가 다 보여요 날이 덥, 좋아서 덥네요 근데 좀. 그러면 저희 한번 올라가 볼게요 토크하면서 올라가 볼게요 저희 떠남이는 채널을 좀 알려야 되기, 까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 네. 제가요? 씨, 어, <웃음> 본인도 채널 운영자 <명제> 아니세요? <웃음> 제가 이제 영상 이제 첫 번째 영상 올릴 때 네. 이제 계정을 공유해드릴 건데 네, 네. 본인도 하셔야죠. 저는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우석 씨가 말했을 때는 떠남이란 게. 그냥 형 떠나면 어때? 이랬을 때 떠나는 남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떠드는 남자들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걸 약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래서 제가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의미부여를 하자면 떠나는 남자들 아 떠나는 남자들이라고 했죠? 떠나는 남자들 네. 그래서 하면서 아 우리가 음. 여행을 떠나는 거로만 생각하지 않고 음악도 하고 음악하러 도 떠나고 군대로도 떠나고 이런 <웃음> <웃음> 다양한 떠나는 뭐 인간은 어딘가 다 떠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은 말이 되더라고요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석씨가 생각하는 떠남 인생은 늘 떠남이에요 그렇죠 인생은 늘 여행이고 어딘가로 계속 떠나죠 떠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가는 느낌 좀 쉬어갈까요 지금 잠깐? <웃음> 숨차는 거 같은데 숨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제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오늘, 뭔가 이에만쫓겨왔잖아요네 그래서 최근에 번아웃도 좀 세게 왔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할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혼자 채널을 만들어볼계획이었는데 꼬셨습니다 네. <웃음> 목표가 있겠지만 지금은 재밌게 하면 이제 떠남 저보다 형이니까 이제 떠남원으로 할게요 네, 떠남원 1호가 이제 잘 운영도 해줄 거고 잘또 해줄 거라 믿습니다. 초보, 초보 유튜버라서 지금 사람들 눈치 보는 건가요? 아니에요. 잠깐 제가 약간 신경 쓰이시는 거. 아직, 아직, 솔직히 보긴 보는데. <웃음> 네, 올라갈까요? 상관없나요? 네. 궁극, 일단 첫 번째로 궁극적인 거는 둘이서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아, 맞아. 처음에 얘기했던 네. 게 그거죠. 네. 어, 저희가 뭐 지금 뭐 모은 돈도 많지 않고요. 네. 뭐 거대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6개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해야 즐겁고 뭐. 내가 뭘 해야 즐겁고 이런 걸잘 모르겠고 그냥 사는 음, 것 음, 같아요 다 왔다 다 왔다 야, 야, 잠깐만 마지막 계단 뭐죠 저거? 인생의 마지막 계단인거요 <웃음> 저거 뭐죠? 다 모두가 80%까지 와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걔 오버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다 80%까지 와서 포기하는데 100% 도전합니다 저거 한번 비춰주십시오 Hell gate. 더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1호님 응. 우리 애칭 1호님, 2호님으로 1호 할까? 짝입니까? 어또 <웃음> 개소리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2호님의 그 무한나는 가능성 음악으로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어, 낚시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호님에게 제가 낚시를 약간 전파했는데 세계여행 가서 그 약간 저희가 막 뭐, 작업자족? 뭐그 뭐뭐 많은 거 아닙니까? <웃음> 어떤 그 상황들이? 근데 저희는 작업자족으로 약간 진짜 직접 잡아서 제가 약간 회뜨는 것도 배우고 해서 직접 고기 잡아가지고 초밥도 만들어 먹었고 세계, 그 세계 각국 각국의 물고기들. 아, 희귀 물고기들. 해보네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아... 저는 약간 그렇게 <웃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유럽은 근데 좀 약간 나중에 가고 싶어요. 동남아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동남아가 좋습니다, 저는. 동남아? 저는, 그러니까 세계 여행도 세계 여행인데. 산티아고 술래길이라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술래길, 성지 술래길 아닙니까? 거기? 거의 뭐 그런 느낌인데, 네. 그게 사실 저는 산티아고라 그래요. 지금 칠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형한테 그랬잖아요. 그 칠레에 산티아고 술래길 이렇게 좋대. <웃음> 네, 칠레가 아니고 스페인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는 국경길입니다. 허위 정보를 저한테 알려줬군요. 그치, 산티아고가 칠레스토리가. <웃음> 네. 네, 산티아고 칠레스도니까 해봤는데 아 맞겠지 하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네. 근데 네. 스페인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는 그 도보로 된 길입니다 좀 자세하지 않아요 걷고 자고 먹고 싸고 그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가장 기본만 한달 동안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수 있지 않나요? 1호님이랑 음. 그풀레길에 대한 그런 걸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음 카메라를 봐야 되는 거고 사람을 봐야 되는 거니까 아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냥 아, 그렇습니다. 네. 아직 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웃음> 계단의 끝이 보이는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 이제 끝입니까? 아, 예다 왔습니다 수원 전체가 다 보인다는 그곳으로 다다다다다와 이거 봐 이렇게 와. 말던 적이 없어 이제 다 보이네요 미세먼지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있습니다 <웃음>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나요? 어, 올라가도 되는데 여기 신발 벗고 올라가야 돼요 아. 수원에서 살면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본적이 없어요 살짝 인터뷰해도 괜찮습니까? 네. 몇 년정도를 거주해야 토박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습니까? 어렸을때부터 저 완전히 완전히 살았어요 반대로 살았어요. 살았어요 인구가 곱수 더 많이 늘었지 그렇죠 그렇죠 어렸을때부터 야 수원에 40만밖에 안돼 어, 어. 저희 그 영상에 이렇게 처음으로 인터뷰를 해주신 분이거든요 저희, 축전 한 번, 짧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되고요. <웃음> 앞으로 잘 하라고, 한마디만 짧게 해주시면은. <웃음>